아, 포탑 반데 미신한테 그 까불고 싶은 그런 느낌 알지? 솔차히눈사실잘못했어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 같으면 이렇게 가죠. 내가 죽여볼게. 어떻게든 이 스킨은 이게 컨트롤을 눌러도 그 부푸는 모션이 안 나오더라. 부풀어서, 키는 모션이 아예 안 나와. 이기자! 파이팅! 이기고 싶어요! 사랑해요! 빼방패. 이야. 극방인데, 극방? 극빵? 가서 슬쩍 뺏어볼 걸 그랬나, 큐로 어, 나 보였나요? 보였나? 똥선 밟을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합시다. 평타 견제 조심하고, 작골 갔어. 작골 와이씨. 아니 왜큐 날아올 갈 때마다 슬쩍슬쩍 비켜서지? 다들? <웃음> 귀신이 문제인데... 케이드... 지금 주문 어디에 라나 김치 합력 타이밍? 제발요. 감사합니다. 밀어주세요. 뭐, 라인전 진행 영상 몇개 있을 때, 있을 텐데. 잘 찾아보면은, 있어요. 근데 보통 라인전 지면 거의 져요. 템프가 그래서, 그래서 컨셉이랑. 어, 라인 타네? 필은 내가 먹은 게 아니라서 사이로 굴려주겠지. 알았어. 네 마리 정도 탔거든. 이런 이득이라 보기 힘든데. 랩 아. 탄정보소. 탄정보소. w 안 쓰죠? 어제 절대 안 쓰네. <웃음> 와 이거 안 뼈방패 너무 아쉬운데 와 뼈방패 타이밍 그러니까 무조건 나도 무조건 딸줄 알았거든 거리 좀 좁힐 걸 그랬나? 어 유미 죽었나요? 아 저거 끊었으면. 어? 와. 어? 어? 아 뽀삐 근데 진짜 좋아보인다 진짜 진지하게 어, 너무 좋아보이는데 챔프가 좋은거 같은데 그냥 단단한데 딜도 어느정도 나오고 와 어, 챔프 좋은데요? 빨리 올라갑시다 인신 챔프 뭔가 나, 나안 붙으면 유미는 못 잡을 것 같아서... 철거 안 들었나? 아, 얘보호막깜다 되지... 안돼요... 가시나요... 아쉬운데... 랜턴 위치... 날하러 스펠이 나왔어아 짧아 마치 내다리 같아 이야 쿨이 길어 마치 내 가운데 리 같아 리 같아 타임 잡으려고 할 텐데 가만히 둘수 없지. 제가 키워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형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제가 키워줬다고요. 퍼블도 먹이고 아주 난리났죠아 조이 선생 아까비 아까빙. 조선생님 좋았는데. 나 벽궁 안 맞게. 어, 예. 어. 도망 다니지 마. 닌신인데 닌신이라서. 와, 씨. 개잘 피한다. 야야 그만 때려 민연 녹이고 녹이고 까비 아 리신 여기였네 집 갔다가 언제 여기 왔지 아 근데 리신 600원 페이 600골드 쏘리 다 먹어도 뭘 안할게 너무 안일하겠다 진짜 안일했다 안돼 죽었다리어 근데 준나 약해 뽀삐 개 약해 나 일단 뛰고 있긴 해어 대박. 나이스 아아 요비 아 나이스 아 이게 게임이지 이게 롤이지 이것이 롤이지 이거지 나이스 허호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믿음 줍시다. 어, 뭐야, 타는 거 아니었어? 이거 하나 먹죠. 라인 정리 좀 해주고. 탑 빨리 뛰자. 라인 너무 탄다. 유미 버려졌을 때가 제일 행복해. 이거 솔직히 인정. 이거 탑에 리신밖에 안 오거든요? 작골에 리신이 있어. 아, 포탑 안 돼! 오우! 야! 야, 이 사람 뭐야! 오와! 오와! 좋았다. 아이, 정글이 해주면은, 어. 어피도 이길 수 있어요. 정글이 진짜 잘해줬어. 이거 뭐야? 셀프 그거야? 셀프 단식이야? 아니 이거 느낌 개이지신 바로 레드 뜰것 같아. 까불어 볼까 한번? 미신한테 그 까불고 싶은 그런 느낌 알지? 어차피 눈 사실. 잘못됐어. 아 까. 까불... 까불었어, 까불었어, 어. 난될줄 알았어. 그냥 마스터, 금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솔직히, 이거, 버프 먹기 전에도 저는 금화였어서, 그 160원, 제발. 쓰는 가치가 있었다. 어, 여튼, 버프 먹기 전에도 금화였어서, 그 버프 먹는다고 뭐 전보다 안 좋겠어. 아 비비지마 나 이런거 불안해 요즘 이렇게 게임 많이 줬어 이렇게 하다가 난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야 형들 언제 어떻게 게임이 튈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조심해 줄래요 우리 형들 부탁드릴게요 피하고 피하고 안 피하고 게임이란 무릇 아나 진짜 이런 이렇게 차이나는 게임도 진적 있어요 이 아이디로 그, 질수 없는 게임 막진 적도 있다니까? 아니야, 형들. 클레드가 떡상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복자 아니야. 정복자 때도 클레드는 그냥 전전했어. 정복자란 룬이 생기고 나서부터 클레드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원래 정복자 룬 없을 때도 클레드를 하고 있었거든? 직공만 있었을 때 진짜 개구렸어. 어느정도였냐면 상대 탑에 오른 나오잖아요 클레드 그냥 40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렌 쳐야됐어 탱커 막사이온 이런 데들 나오면은 진짜 우르고 사이온 뽀삐 막 이런 탱커들 나오잖아 클레드 한 10분만 돼도 바로 못 이겨 클레드로 텔보호 막이요 클레드는 수동적인 룬을 들면 안돼요 스펠을 클레드는 능동적인 챔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클레드는 그런 챔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상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야 되는 챔프거든 먼저 해야 되는 챔프거든 그러니까 공수로 따지면 공격이거든 근데 그런 챔프한테 수동적인 상대가 그 오는 걸 받아치는 방어막 같은 거 들면 난 솔직히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철거는 취향껏 드세요. 근데 난 철거 안 좋아해. <웃음> 아, 이건 뭐 피해? 지 아!